자 하이구야 반갑습니다 4이 27일 목요일이신 아 <웃음> 뭡니까 예 무직전생이었네 아, 어제 우리 새벽에 막 머리를 맞댔는데 아무래도 무직전생인 것 같다 했는데 맞네요 무직전생이고 어 이렇게 사종의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까마면서 키가 큰 어, 누나도, 그요. 어, 이렇게 있는데, 음, 600 마일리지 달성이고요 이제 일단 영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필살기 한번 볼게요. 자, 끄닥. 루데우스 그레 그래, 이레 이레 루데우스. 어, 어다 뭐요 N S 주인공인 것 같다, 그렇지? 어, 개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된 미래 개성이 좀 길네요. 이거 좀 긴데 제가 미리 좀 읽어보면서 좀 소화를 시켜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전투에 참가한 인간 종족 아군 영웅 한명 당입니다. 인간 되게 쓸것 같고요. 아, 그리고 자신의 기본 능력치가 10%씩 증가하고 그러면은 인간 인간 3명 쓰면은 기본 능력치 30% G 30%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간 종족 아군 영웅 영웅이 사용한 스킬이 발동하기 전에 아 자신에게 마력구를 한 개씩 부여하며 자 발동하기 전 이게 말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아 뭐냐면 인간종족 아군 영웅이 스킬을 쓰면 지한테 마력구가 하나씩 부여가 된다 이거야 근데 스킬이 나가기 전에 이미 붙고 그 다음 나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가 스킬 쓸 때도 그럴 거 아니야 지도 인간종족 아군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킬 쓸때 이미 하나 마력구 붙고 그 다음 빡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얼티민 형님이 스킬을 써도 도 일마한테 마력구가 하나씩 부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자신이 단일공격 스킬을 사용하면 자신입니다 지가 지가 단일공격 스킬을 쓰면 은 자신에게 부여된 마력구가 모두 사라지면서 요다털어뿐데 어, 마력구 털어뿌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마력구가 다섯 개일 경우 어, 자신이 단일공격 스킬 사용시 추가로 치오 50% 주피 30%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마력구는 지가 단일 스킬을 격으로 주는 피해량 20%씩 증가합니다. 최대 5회까지니까 5개가 붙으면 주피가 100%다. 주피 100%에 치확 50%의 거기다 주피 30% 추가. 그러면 주피 130% 지확 50% 상태에서 단일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다섯 개일 때는 굉장히 거의 필살기급의 단일기가 나오지 않을까 수치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일기 스톤 캐논. 단일적군에게 홍경이 500% 쇄도 피해, 쇄도입니다. 쇄도인데 주피가 한 13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킬 에어버스, 에어버스트. 모든 적군에게 홍경이 280% 저 주부터 동안 감염시킨 감염이 있습니다. 참 좋은 스킬이거든요. 전체 감염이 너무 좋은 스킬이거든. 그 그러니까 감염시키고 막주 때리고 하면서 일마는 마력구 스택 쌓다가 막얼티민 형님이 쑤시고막욱 때리고 하면서 일마 스택 쌓다가 그다음 에에 스택 다 쌓였을 때 호두두두두 약간 약간 마치 뭐 연매리 호두두두 치듯이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자, 궁한 봅시다. 플래시 오버. 자신에게 마력구 3개를 부여하고요. 한 개당 자신의 주피가 30%씩 증가하고, 어,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525% 피해를 준다. 기존, 기본에, 어, 기존에 또 마력구들이 좀 쌓여있는 데서 또 3개 추가 부여해가지고 벙하면 하여튼 어 올킬을 노려볼 수 있는 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리스 보레아스. 한 궁부터 한번 봅시다. 신화, 가보자고. 블루는 이런 여캐가 되겠습니다. 붉은 광견이고 에리스 보레아스 그레 이렛인데요 이름 겁나 길고 어렵네. 에리스라고 부르면 될까? 어, 에리스. 에리스는 개성이 감춰진 실력입니다. 아, PVE에서 아, 여기서 일단 관심이 훅 떨어졌죠. PVE인데 심지어 마수전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어땠어? PVP도 안 되고, 마수전도 안 되면, 뭐, 니를 꼭 뽑아야 되겠나, 내가. <웃음> PVE에서 전투에 참가한 특정 아군 영웅 한명당 특정 아군 영웅의 공관 능력이 10%씩 증가하고 단일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5%씩 증가한다 특정 아군 영웅이란 근력 속성 인간 인 종족이다 그러니까 아까 남주 남주랑 남주 같이 써도 좋겠고 아니면 은 근력 속성 인간 종족 라인하르트 하여튼 그런 애들이랑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pve라서 뭐 굳이 뭐 그럴 일이 잘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특정 아군 공격 관련 능력이 10%씩이니까 3명이면 30%가 증가한 상태고요 단일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5%씩 또 증가한다고 하니까, 오, PV에 e 상당한 근력 인간 덱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뭐 무슨 덱에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겠죠. 또 어떤 특정 콘텐츠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스킬. 단일 적군 공격력 450% 절단. 오케이. 단일, 단, 단일 딜이 좀쎌것 같고. 스위프트 스매시 모든 적 버프 해제와 자세 해제 오, 이런 거 PvE에서는 좀 어,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다음에 오펜시브 다이브 궁입니다 단일 적군 공격력 840% 쇄도 피해 PvE라서 단일 궁이 괜찮을 수도 있어 진짜 어, 쇄도 자신의 생명력 당 추가 주는 어마무시한 쇄도 피해를 꽂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자 다음 수왕급 마술사 록시 저, 어, 록시 어, 그 록시가 아닌 이 록시 록시 미굴디아 가보겠습니다. 와우야 벼락 떨어지네 약간 날씨를 조정하는 그런 법상가 얘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지금 저는 세명 봤는데 얘가 제일 관심이 좀 가네요. 애가 하는 어떤 캐릭터성 그런 게 개성 남다른 관록입니다 전투 시작시 불명종족 아군 영웅에게 야 오케이 종족불명 덱도 하나 나오겠네 우리 필로를 대체하려나? 필로 지난번 콜라보때도 그랬잖아 었 어, 인간덱 하나 나오고 종족불명 덱 하나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 불명종족 아군 영웅에게 전투 시작시에 자신의 공격력 200% 만큼 보호막 효과를 부여하고 어 괜찮은데, 그치 전투 시작 전투 시작 시에 바로 받습니다. 보호막 한 받고, 그다음에 아군턴 시작 시에 불명 종족 아군 영웅에게 동일한 보호막 효과를 다시 부여한다. 아군턴 시작 시에 다시 부여한다. 보호막을 또 받네요. 또한 아군턴 시작 시에 아군턴 시작할 때 자신이 부여한 보호막 효과가 남아 있는 아군 영웅에게 한턴 동안 공간 20% 증가 부여한다. 어,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이제 보, 보호막이 있었을 텐데 적군이 못깨 깨네도 있을 거냐, 뭐 깨네도 있을 거고 못깬 애들은 보호막 효과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인다, 그죠 어, 그러면 깨는 한턴 동안 공간 20% 증가입니다. 공간 20%면 상당하거든. 오 이거 일단 특이하네요 개성이. 근데 아군 턴 시작 시 이게 한 번인지 턴 시작 시마다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턴 시작 시마다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전투 시작 시한 번, 아군 턴 시작 시한번 이렇게 두번 받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거. 글만 봐가지고는. 어쨌든, 내일 한번 써보도록 하고. 자, 워터볼입니다. 단일 접근에게 공격력 430%, 아, 필깎기. 예, 필깎기가 하나 들어있고요 유틸 있다. 그 다음에, 아이시클 브레이크. 모든 접근 관통. 오, 전체 관통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네요. 어, 어 잠깐만. 패멀루나랑 해가지고 쓸만할 것 같은데? 패멀루나랑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궁 봅시다. 모든 적군 두턴 동안 기본 능력치 제외한 모든 능력치를 160% 감소시키는 효과를 부여한 뒤 공격에 700% 피해를 준다. 공방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능력치가 160% 감소되고 그 다음에 팡크당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길 길레는... 짠데, 짠데, 외모가 좀. <웃음> 검왕, 아, 길레느입니다. 아, 일만은 개성 한번 보자. PVP에서, PVP 영웅이네요. 전투에 참가한 불명 종족. 와. 불명종적, 둘다 같이 쓰일 수도 있겠다. 패멀 누나랑 해가지고 세, 세치서 스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불명종, 불명종적, 아군 영웅 한명당 자신의 기본능력치 7%씩 증가하고, 7321% 기본능력치 증가 일단 시작하고, 어, 전투 시작 시 투급이 가장 높은 적군에게 표식을 부여하며, 어, 그 표식이 부여된 적군은 길레느, 대돌디어만 공격할 수 있다. 갈란 게임입니까? 예, 갈랑게임 느낌입니다. 아, 또한 표식이 부여된 적군 공격 시에 아, 자신의 주피가 40% 증가하고 아, 표식이 부여된 적군이 자신 공격 시에 해당 적군의 공격 관련은 30%가 감소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표식된 애를 어, 자기가 때릴 때는 세게 때리고 걔한테 맞을 때는 약하게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닌 슬래시 단일 적군 500% 관통. 관통세 단일 관통기입니다. 마무리처럼 자, 그 다음에 세비지 무브먼트. 단일 적군 자세 해제 있고요 공격력 500% 피해를 준다 둘다 다닐기네요 표시 걸리네는 죽이쁘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 표시 걸리네 죽이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음자궁 봅시다 빛의 태도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735% 간격 피해를 준다 어, 인내율만 좀 만큼 추가 피해 크당자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제일 갖고 싶습니까 저는 록시가 콜라보 록시가 제일 땡기네요 그 다음 루데우스 루데우스 라인업에 무명 있네요 무명 그 다음에 일마들은 바로 성물이 있겠죠 콜라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 성물이 아, 또 무료로 다 만들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죠 이벤트만 참여해도 콜라보 성물 4종 무료다 무조건 만들어야지 이런 거는 만들어 놔야 돼 공짜로 이렇게 줄때 만들어 나야 되는 거지. 아 일단 효과 한번 봅시다. 자 루데우스 거. 루데우스 자신에게 부력된 마력구 한 개당 자신의 공간이 5% 씩 증가한다. 오안 그래도 아까 마력구가 쌓이면 뭐가 이래저래 많이 좀 세지던데 공간까지 5% 다5개 쌓이면 공간 25% 추가인가? 어, 하여튼 뭔가 이 마력구 5개 되면 애 하나가 지기쁘겠는데연멸 힘들어 왔을 때 같은 그런 단위기가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리스다 그죠? 에리스 아군 루데우스의 이게 오얘 둘이 그뭐라인 있나 커플이가 <웃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남주 여주쯤 되나 본데 어, 아군 루데우스에게 부여된 마력구 한 개당 특정 아군 영웅의 주피가 10%씩 증가한다. 얼마한테 마력구 쌓이는데 특정 아군들 주피가 또 10%씩 증가한다. 특정 아군 영웅이란 근력 속성 근력 속성 인간 종족이다. 이렇고요. 자 다음 콜라보록시 콜록시 어, 자신이 부여한 보호막 효과가 걸려 있는 아군 영웅의 바피감이 어, 들어가는군요. 20%가 보호막 있을 때 바피감 있다. 어, 아까 그 보막 다못 가면 그지? 보막 못간 애는 공간 올라가지 않았나? 어... 마지막 길레는 자신이 단일공격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킬 두개 다 단일기였어 그렇지? 단일기 쓸 때마다 자신의 단일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20%씩 증가한다 총 60%까지 증가하게 되겠군요 단일기는 꼭겠는데그들이얼만큼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그 다음에 출석으로 이벤트 기간 중 로그인만 해도 티켓이 다 개짜리 봐봐 다섯 개한개한개한개한개다개한개한개다개한개한개한개다개 30개 맞나한 30개 되겠는데 그 정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0법을 3번 할수 있는 정도겠다. 그 다음에 에리스 공짜로 하나 주네요. 에리스는. 어 여기 포기 티켓 또 10개 받는다야. 어. 10법 4번 할수 있겠는데 다이아로 치면 120 다이아 수준입니다. 그지? 어. 뭐 이거야 당연히 다 하지. 그리고 확정으로 하나 받고 에리스 자, 그 다음에 룰렛 이벤트 이런 거 거의 공짜로 쫙 한번 제압받아 주고요 열마드 코스튬도 이렇게 좀 룰렛 보상 리스트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셜 몽환의 숲 모험 이벤트 모험 이벤트 한번 쫙어아 어, 이거 그때 해봤던 그거구나 이렇게 얘들 이렇게 올려 가지고 땅따먹게해 나가는 거 어, 그거네 여기도 풍부한 재화들 받아주고요 이벤트 선멸전 열리네요 죽음과의 조우 와 어, 아, 콜라보 선물상자 좋습니다 에리스 코스튬도 있고요 뉘신인 어, 모르겠지만 좀 맞아 주셔야 되겠지 좀 두드립 해가지고 어 그렇죠 여기 상당히 쫙 있네 쫙 해야지 성물 음, 사종 모두 무료가 되겠고요 자또 교환 이벤트 합니다 쫙 받아 주시고 나머지 이벤트들 좀 있고요 장비 가인 비용 50% 할인. 자, 호크패스가 돌아오고요. 호크패스 상점 리스트에, 자, 뉴가 보입니다. 뉴. 고맙습니다. 개꿀이지? 이런 것들. 그동안 열심히 한 포인트로 코스튬 좀 사시고요. 예,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생방에서 한번 뽑아서 써보도록 합시다.